다리오님 하면 또 이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다리오님 하면 충주 <웃음> 충주하면 다리오 충주를 대표하는 스윗가이 다리오님이시잖아요 아, 충주 에 홍보대사 되어 대해지지 않으면 더 쉽긴 하네요 <웃음> 이제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합니다리오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 2년 전? 그렇죠. 쭉사시 이제 12년 전 맞으시죠. 예. 근데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저는 인상해보다는 게 다리오 님께서 한국은 내 마음속의 집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마음속의 집인 한국에서의 추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결과는 어릴 시절 때 충주 갈매택에서 살았을 때는 그때 하던 <웃음> 음... 할머니 할머니 사랑 그리고 품예 그런 거 아직 좀 남겨 있어 특히 음식 한국 사람의 정어 나눠 먹고 아, 뭐 나눠 주고 뭐, 뭐, 이런 거 그래 너무 남겨 있어 그리고 할머니랑 이제도 뭐 기보 어, 카드도 물놀이 하고 아 모든 뭐망 구이도 구워 망사게 뭔가 기억나고 순유 <웃음> 엄고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너무 기억나는데 이아 어, 이거 언제 뵙꼈다면은 사실, 2007년에, 15년 전에 그때, 2006년에 교대 산다. 나좀 있었어요. 그때, 독일에서. 네, 자전거 탔었는데, 차가 저는 박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독일 수있거네 사실. 근데, 불행 좀 다행히 가이자 보험 투너로 제가 한국 놀러 왔었어요. 2007년에. 그때 1년 동안 살면서, 느꼈어요. 우 아, 나랑 비슷한 사람 찾았다. 네. 잘 맞는다. 잘 맞는다. 잘 소통하다. 사고 방식이 맞고 나랑 비슷한 마인드, 같 사고 방식 비슷한 사람 이 만났다. 음. 독일 평생 독일 살았을 때도느꼈었요일 년째 어요 네, 약간 외로웠었어. 진짜 약간 부족했었어요. 그 사람. 이거 한번 와서 이년동 살면서 느꼈던 거 바로 거기서 랑 한국의 음. 습니다 어, 진짜 말 그대로 우리더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 o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는어 알았어, 알았고 알았어, 고생각알았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머니이모았도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성격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 할머니에 대한 사랑도 크고 정도 많으신 다리온 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거 되게 참 한국스럽다 아니면 한국적이다 라고 느끼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을 그렇게 느끼시나요? 한국이 살면서? 네. 아니 뭐 다, 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건좀 많죠 사실 네. 어, 뭐 지하철 탈 때는 이거 옆에 아줌마가 계시면 피하면 내 네, 어깨 그냥 하고 싶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기수 있다. 어, 어, 차, 차, 아, 폼, 폼아 보세요. 아면지다고요 어, 그, 다른 사람매이나그한아 어, 응. 고생 으셨으면또 아, 없죠. 이만실만 반반 있는 거 진짜. 요 어. 공원에서 산 언덕에 나의 허리, 아씨허리이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나도 나도 해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요 not s u r 가 돼요. 일단 자체 독일은 같은 경우는 h e 방 스팀 d c o 있죠 u m e 탕 t e a m soda. l a 탕 g t a 다 g your tongue, l a n g t a 인 g w 그렇죠 k a t 탕 열탕, 없어요. 한국에서도 열탕 냉탕 들 h y 다가 열탕 냉탕에서 열탕 t a n 게 되면은 이 t o n g u 에 your t 아 n g u e l a n 느낌이 이 이거 이거 없으면 못살것 같아. 아, 그 정도라고요? 진짜로 와, 이러면 해이 없어. 요 한국인 다 되셨네. 아, 그냥 한국인이신데요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진짜 그거 하니까 오. 피부가 탱탱해지고 얼굴 작아지고 그것 때문에 네. 아, 근데 좋은 효과가 있는 거겠네요. 진짜? 피부 관리 돼요. 피부 좋아서. 좀피 그냥 다 화장품 필요 없어요. 그냥 쌀나만 열탕 냉탕 왔다 갔다 그랬 피부가 좋아지는 거 와, 좋은 꿀팁 진짜로. 이 진짜, 진짜. 와, 진짜. 당연한들 당연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어, 이런 것도 한국적인 거라고 어, 할수 있구나 싶은 그쵸.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공배할 어. <웃음> 때 유럽, 미국도 그렇고 무조건 눈을 마저 보면서 건배를 해야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저도 그렇게 한데 잠 보면서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했나? 그렇죠. 이거 이거 두서나 받고 받긴 한데. 마실때마다 매번 겁매해요 어, 잠깐만 진짜 그랬던거같아 <웃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아, 눈 맞으면서 술을 벗서술떨어지는 안떨어져 술떨어지면 안떨어지나 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셨던거같아요 아 그러네 오늘 유럽에서는 이렇게 눈맞지 어. 맞아 여러분 이거 새로운 깨달음 <웃음> 그리고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는 한번만 첫 번째. 면 알아서, 아, 알아서 그냥 마시는데 그냥 한 것을 매 <목소리도> 맞아 마실 때마다 짠 음. 짠. 그래 좋아해요 근데 재밌어. 그렇죠. 이런 거 많아. 그리고 또한 것을 또술 마실 때 안주, 무 뭐, 아, 네, 조금이라도 먹어줘. 근데 유럽 갔던 경우는 경우는 어, 밥 먼저 미리 많 아, 어, 먹고. 먹고 그러면 이제 하루 밤새도록 술마셔다 술만 마신다. 그렇죠. 그리고 아, 끝날 네. 때 이제 해장으로 다시 밥 먹고 자러 간다. 뭐 이거 그리고 뭐 그리고도 뭐술 뭐 마실 때 막걸이나 소주 마실 때이 <웃음> 소리 난 게도 한국스럽죠. 한국 아저씨스럽죠. 아 독일인들은 안 그래요? 전혀. 그렇죠. 어 그래요? 짠짠 짠. 짠, 짠. 짠. 짠. 뭐 먹을 때 탕은 무조건 뜨겁게 먹어요 한국 사람들. 아, 탕뜨겁게 먹죠. 어. 그리고 후로로 소리 낸 걸. 요새 조금 바뀌었지만 사실 조금 그래도 그래도 어 국물 국밥 뭐이 보양식 뜨겁게 먹어야 음. 이건 빼면 안 되시죠. 아쉬운 코 이런 거좀 많이 한 것은 건데. 그럼 아마 저 진짜 엄청 많은 이거 약간 다리 워럭해 가지고 정리를 따로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굉장히 많아서. 진짜 한 입씩 따로이을수 있어요. 네, 따로 찍어 야겠어 이거는 너무 엄청나게 한국적인 게 많은 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